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아반떼 AD 1.6 GDI 모델로 실내 분위기 변화를 꾀하고자 핸들 교체를 진행합니다 풀옵션 차량인 만큼 열선 기능이 포함된 원형 가죽 핸들이 적용되어 있으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명령 버튼도 함께 내장되어 있네요 교체될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i30 N9에 적용되는 스티어링 휠과 에어백 모듈입니다 N 로고와 함께 빨간색 스티치의 조화가 고급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네요 패드시포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사양입니다 보통 아반떼 AD 노멀 차량의 경우 AD 스포츠에 적용된 디컷 핸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해당 차주분 역시 디컷 핸들 교체를 희망하셨으나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때문에 아쉽게도 장착이 불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반면 i30 N9 핸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양 모두 존재하기에 i30 N9용 핸들로 작업이 가능하죠 단순 핸들만 교체 시 핸들 리모트 버튼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요 아반떼 AD 노멀 사양에 맞게 미리 관련 작업들을 해놓았습니다 에어백 모듈도 스티어링 휠에 맞는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탈거 및 캡을 씌워 전원 차단과 접촉 방지를 한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전에 핸들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은 매우 짧은 편입니다 나사 풀림 방지를 허브 볼트에 소량 도포 후 손으로 돌려주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에어백 모델까지 장착 후 테스트를 진행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두툼한 가죽으로 인해 그립감이 훌륭하며 실내 분위기 변화에도 효과적이네요. 핸들 열선을 비롯해 각종 펑션키 모두 정상 작동합니다. 클락션도 잘 작동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패들 시프트 모두 잘 작동합니다. 운전의 편리함과 재미를 더해줄 기능이죠.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지난번 작업했던 기어본과도 궁합이 훌륭한데요. 관련 작업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반떼 AD 1.6 GDI I30 N9 스티어링 휠 교체였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